아, 됐다. 와, 20공이야, 됐다. 와. 됐다. 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고잘이어잘이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어 잘했어. 잘아어잘했이잘했아 잘했어. 잘했어. 잘아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했어 아 팔아 있다 팔아 아 팔아도 잘렸어요 뒤로 빠져 죽었어 네, 아 잘랐어 아, 메르시 앞에 아,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아이스, 아, 나 어, 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거점 들어 거점 들어 팔아 왔는데. 팔아 왔는데. 저 메르시 한대 메르시 두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대장전. 아, 발가... 파라 왔어요. 파라 한 대, 파라 두 대, 파라, 파라 두 대, 바, 파라 반피해 아, 지금. 나이 들어와 안 보여. 나이스. 나이스. 대장전 할게요. 파라 위에, 파라 한 대, 파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지금 자리 오케이 대장전. 한테 맥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오이오이오어이아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아니아니 아니야. 펜다며, 펜, 펜다며. 아, 아니. 야펜더 아니, 이와중에 엣지 관리를 한다고? 와... <웃음> 이와중에. <웃음> <이 와중에 웃음> 아니, 프로필 관리 안 되는데 이거. 근대 왼쪽 왼쪽. 왼쪽. 튕겨 빠졌다. 빠졌고. 네. 어요 지금 재어 놨어요. 지금 놨어요. 맥클 다 맥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일에이스 아, 기본때뽕겐지뽕겐지뽕예지였어뽕지 아. 예서 이제 어어뽕지야뽕지뽕예지 끝났어요. 그 하성려요, 아, 감사 아, 감사합니다. 보도계 막아 보도계 끝났으니까 다 잡았어. 없어. 이 나이스. 시원한데?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야야 야. 아까 금마도보다 그 뭐하는거 같은데? 그죠 우리 씬, 우리 야, 배우 잘하죠 만두? 아하 만, 만두? 만만두 <laughs> 만두, 만두 먹고 맞아요? 싶어 만두 라 아.. 알라뚜야 왈라몰요몰라요야 나두 야 나두 야나도야 나두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이저 불이 보이라에요 불이 보이라집 재워놨어요 라이스 라이키오, 라이키오. 이 이거 안 피해? 이 피해? 이거 안피이안 피해? 뒤에 안 이거 안 아! 이거 나 피해? 피해? 이 피해? 이거 안 피해? 이거 안이안 피해? 이거 안 이거 안피 이거 안 피해? 이 이거 안 피해? 이거 안 피해? 이거 우리 라인지로니다 아, 거점 먹혔다. 거도 아예 잘렸다. 예, 잘랐다. 파란 파란 네, 저 잘렸어요. 하나 아, 잘렸어요. 어때어때먹혔어다또삼 아. 아, 우리, 우리 왜 삼태한테 자꾸 이렇게 밀리지? 삼태이 원래 왜그 이거는... 이번 아, 자탄, 자탄, 자탄 좋아. 자탄 좋아. 좋아. 이번 자탄 견지. 자탄 뽕. 뽕 아낄까 아, 아, 그냥. 뽕, 뽕 아낄게요. 그러면 안해도 될까? 오케이. 맞아. 비트 들어가. 좋아야저 빠진 자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뒤로 뺐다가 자타 먹지마 봐. 먹지마 봐. 오케이, 나이스. 아. 맞고. 이제 범용 쓸 거야. 나이스 맞고. 나. 벨페 이스 아. 이제 아. 아. 아. 불이랑 힐베. 나 잘린다. 아, 잘렸다. 잘렸구나. 오케이. 뺐다. 다시 가. 저탄에 아무안 먹었어. 어, 저탄에 안 먹었어. 한 학교 못 먹었어. 아. 잘 들어온 저탄에 그, 저기서는 벽이 안 막. 음. 저쪽에 중앙에 있죠. 중앙에 저거. 야, 어, 그저, 아, 그저거. 그저, 그저, 그저, 기둥에 막. 기둥에다막면 기둥에 기둥에다 기둥에. 돼. 어, 그러면 기둥에 대충에 다 막아. 저기 8 m 에서 뚫어들어가지고. 오케이. 잘 들어. 루트피. 루트피. 레이 들어어 오케이. 레이거 레이거. 아우. 아 자려려려려부 뒤에. 예. 아, 불리때 아, 진짜. 가려 사. 와, 비트. 가려 켜줘. 나이스. 아. 잠깐 아, 터 아, 아, 아, 미안해요. 뭐죠? 나 야. 배당가, 배당전이에요. 오른쪽 견질 가능? 오른쪽 견질안 보여. 들어가. 돌격해. 와. 받았다, 와. 왔다, 맞았다, 와. <웃음> 자, 또 <일단> 먹었으면 됐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와, 힘들었다. 힘들었다. 어쩌면서 그룹해도 되네. 와, 역시 3탱 빡세다. 진짜 아, 너무 빡세. 아니, 비트가 비트가 너무 빨리 돌아. 3탱이라 그런 거 같아. 3 어. 3탱이라 3탱이라 그래. 아, 힐백 나이. 배 망치. 히터가 요 자, 타운다 퍼져. 내가 계속 힐다 아, 아, 아. 아, 아야 죽어, 야 죽어. 아이고, 너무 폭낍다 나이 저 왔고. 아, 달리겠다. 아, 그... 와 스톤 존나 많다 아 이거 메르지 비벼야 되는데 발아줘야돼메르지가 들어갈 거메르지가발아줘야돼 전투가 끝나면. <웃음> 와 3템 아, 박스다 아이고, 진짜 박사다 어, 와 나도 그냥 브리 할게 이거 스턴이 너무 많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브리무빌 하고 아, 내가 파라 할 테니까 아 나도 디바 할까 그냥 3템 사을 할까 아 이거 근데 저거 낙사맵이야 메리지 다 아, 뭐야 메리 쏘 굳이 로시였아메르시나 모이라 한번 가네. 메리 메리 나 파랗. 왼쪽 오른쪽 빨리.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상대 오른쪽 오른쪽. 미주하고 <몇> 오른쪽. <몇> 오른쪽 가야지. 왼쪽 가면 할게 없어. <몇> 호그 상대 호그 낙타 조심해야 돼. 오오아아아아 <몇> 어? <몇> 나이나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그 쪽 필러트. 대장전. 호그 호 <몇> 거점 호그 거점이야 조심해. 라이히벨 라이히벨 라이 잡아 라이 라이 하고 라이 리하고 들어가 아나프리 아나프리고 프리들 리벨프브리우리 우리 우리벨 좀그가 괜찮아 센차레 봐봐 봐고히벨 히벨 다이벨 나이스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벨 레커피 오 개피 호고 개피 호고 개피 호고제발호고안 죽어 나이스 컷아 라인 진짜 저 빡시네 여기 뭐어그나 메크 나도 맥크리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저 궁원 그건 조이스몬이에요 이거 애들 들어오 거점 싸움 야돼 우리 우리 나가지마 나가지마 라 들어오면 거점 싸워 라이들어 맥크리 프리랩 나파라크리오저 맥크리, 프리랜. 파라이, 맥크리 오른쪽 아휴.. 어.. 들려쟤 겐지 여기 나왔어요 겐지 안돼 여기 싸돼 거점, 때, 거점, 때, 거점 아이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이 아, 아, 방이 겉털에 겐지! 겉털에 겐지! 겉나에아야 돼! 어 봐줬, 봐줬어 봐줬어 댕겐 댕겐 댕겐 좀만 좀 들어와 킬 안돼 거기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아이고 딸렸어요아나딸렸다 호이라 어. 피해 아이고야 일단 비벼보고 비빌때까지 비비고 안되면 빼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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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아님 네, 감사합니다. 시왜끌가어왜끌가 루시오, 루시오 위에. 메르시 누가 데려올래? 시 누가 데려올래? 자, 할게요아 루즈 필인들. 안돼 안돼 안나안 안돼 안나 안돼 안이 안돼 이이이나 안돼 나나이스 공 좋은데 우리 야, 피카츄, 나세,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응. 나이스 방치방치방치 어, 방치방치 어.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방치 루시오 갔다. 루시오 갔다. 라이브 맞이바 레커 루시오. 모이라 들어와 모이라. 뭐 걸이스 자, 디바 제웠어. 때리지 마. 더들어왔어퍽이스우 예, 예, 예. <웃음> <가>.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습셨습니다 진짜. 아, 아, 진짜. 해야 돼. 와. 네, 두 번째 판. 3퉁 진짜. 잘 맞지만은 끓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진 진짜. 감추자. 아,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이거 뭐라 지금 방송 안 되나? 야, 어? 뭐야? 왜 피우서? <목소리> 저렇게 쳐오면서전 받아. 지게 돼 있어. 호그 위도 거 위도 거 위도 거 위도. 있어. 일단 호그재알았어요못다요위에볼게 그러니까 없는데. 아, 위에볼거 없는데. 야. 호구 호구. 맞가져오 오케이. 야, 위도. 내 빠졌다 어위도우 위도 위도 정면 위에. 네, 방벽, 방벽 없어 방벽 없어. 피 오른쪽. 둠피띠 둠피띠. 둠피 둠피. 둠 나이스. 다힐 감사합니다. 위도우 위도 위 위도 우 방벽, 룬다. 나 방벽 나 알죠. 나 알죠. 네. 저 지금, k 다나방 h n e r Botego, you know, consider Kotaka, t h e o t 왔다 t 다 a moving to Saka. Anan, you, Anan,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 이 u you, you, you, you, y 피 u you, you, y 어 u you, you, y 어 u you, you, you, you, you, you, 있어 뽕 가능. 아뽕 없어 요 지금. 나, 나, 나 근데 비결. 지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아밀 거. 디바 한 피. 이게 뽕 가능? 하, 되 괜찮았어요. 뽕안 써도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오케이. 와, 아날수 있어. 아뽕 있어 아, 죽을 거 같아서. 죽을 거 같아서. 아, 아, 아, 아, 아. 브리티시 브리테이... 200이었는데? 아야 브리티아 아까 나한테 빨간색 뜨는데 오케이 금방 채 m 오케이 채 k 게 괜찮아 back, c o 잘했어 잡았 k Okay, come back. o 우리 메르시 궁도 b 는데 k Okay, come back. Okay, c o m 아 back. Okay, come back. Okay, come back. Okay, 오케이 그 a on a h e 할만해 이이이 그래서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어, 아 엑스 으라고아 여기 있겠다. 맞다, 오 우리 브리기 일배브리1배브리1하고 있어요. 아. 아. 나 죽었다. 뒤에 뒤에 리 뒤에 리리 간다. 하나 밑에 브리 가벼워. 다, 다, 다다 이거. 했다, 했다, 했다. 와, 맥스 사. 아고 맥스 저잘렸어요 아. 해이었어요 해빈이었어, 이었어 뒤에 에 뒤에. 빼야 돼, 빼야 돼. 도저서 빼야 돼. 자리가 빨리 죽고 빼야 돼. 이거 시우로 바꿔 갈게요. 갈수 있나? 죽을거 같은데. 아, 비비씨 있었는데. 아. 깝다이 비비 아니, 어, 비비자. 비비씨 비비 지금 비비씨. 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사탄 있어, 사탄. 다 죽어야. 사탄비비씨킬다 빠졌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예야 근데. 야, 아, 나빠 망... 어,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 뭐, 괜찮아 괜찮아 아 막힘 했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의지에음 방송보다 왜 상처받아? 늦으니까 뒤로 조금만 뺐어 아.. 아니 겐지 불린다고 오케이 가 가졌어 안 들려 안 들려 목소리가 히라고 있어 히라고 있어 겐지에 피 겐지에 피 아유 겐지에 피에 겐지에 피히라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복수했어 복수했어 응. 힐 돌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확인 아, 왼쪽 2층 도시. 시나 타고. 아 이거 아나아나이스 아이 잡혔다. 아이고 죄송 해송아감 감사요. 아, 감, 감, 피해, 아, 저 피해, 저 피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이지 계속 다계다 나이스. 아저저나요나다 아, 이거. Okay. 와라이 와, 돌진, 돌진 내보다 심하네 돌지 내가 박 밀할게 안빠졌어아 밑에 겐지 저다리 베리 뒤로 좀 빠져 저 궁원 빠졌어 빠졌어 저주 좀만 뒤로 우주 좀만 뒤로 다박 밀었다 여기 여기. 아아 썼다 좀좀요 나이스 개피야 이아아라 나이스 라이스 아나죽겠 이거? 아고 아, 아, 아, 아, 그. 있어 이고 있어 내가 뭐해어 이거는 잘뚫어아 아, 아이고 아라컨 아라아낙사나오 아, 니야 나도 낙사하고 있어 안하나낙나하고 있어. 아, 나도 도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겐지 나도 겐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나 라인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막어막치 망치. 어, 망치. 어, 망치 망치 있었는데 안 썼어, 네. 어나방금 쏘고 있어, 있어. 저기. 저기, 막 저기 막치 있었을 걸. 니바 바 잡아. 천이 잡아, 천이천이 잡아, 아니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보내야 돼.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다막어서서막았다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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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하겠다. 아. 덤스. 아, 화나겠다. 의문사 조심하고 그 앞에 나가 이제. 오케이. Okay. 아, 루시오 맞네 루시오. 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없어. 엎보고 어, 어,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한들 라인 2층에. 바티올이다. 바티올. 아, 바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버티는 게 좋다. 자리 아니다. 방벽 줄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네. 줘요. 빠스 뒤로 뺐다. 아, 오케이. 상황 고고리다 쳐야 프리 아 힐밴 아니다. 하저다다 아, 2층, 2층 다 데렸다. 2층 다내렸다 빠스 위치 좀. 아, 스면딱리힐 좀. 오케이, 오케이. 바스 필. 아이고 풀리다다. 한번 힐베, 힐베, 힐베. 라일살린다 살렸다. 뭐장재장 살고 있어. 살리고 있어. 화물 매면 살어요 디바, 디바, 아, 디바 재웠어 디바 웠어 아, 내가좀 일찍 킬걸 미안해요. 포라이브.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 이거 디바 느려서 라인만 올 거야. 아디 비거나. 나못 비가 여기는. 아, 한데바스 아직 안 어, 뭐야? 뭐야? 여기, 아, 어, 바스 아직 들고 있는 네. 바스다. 아직 바스다. 저기 근데 팔아 볼게. 오케이. 아 이거 까비. 아 무서워 이스 못어 리 빠져 가지고. 우리 우리 자리야 박혀져 보여도 지금. 자리에 좀좀 뒤로. 앞에 혼자 있다 지금. 힐베 힐베 힐베리에요 그래 힐베 자 힐베. 라이즈였어. 잡자. 아이고, 잡아 잡아 잡아. 아이고 힐베 힐다 불필 피해 갑자기. 제리 라이즈 뒤에 있어요, 라이즈. 아이라이힐 힐베. 지스 지금, 지금, 지층 지금, 지금, 지금, 있어 지금, 한명 지금, 지금, 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리 금지시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네 찍었어,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찍었고 또 찍을게. 아, okay, okay. 아,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구원자 구원자. 이거 라인 잘랐다 아, 이거 돌진 막았어요. 그래야 돼, 돌진 막아야 돼. 음. 어, 오. 다 찍었을게요, 아, 우리 팔아 줘. 팔...